시간에 따른 거고, 과일주 아, 개체수 이렇게 생장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생장 이렇게 는데 이론적으로 된생장곡선은 뭐라고 여기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제형곡선이라는 거고, 돼요. 제희로을 챙겨서 저희처럼 네. 이런 이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그, 개체수가 시간이 지나면 따라 개적수가 증가한다, 라는 게 이론이라서 이론적 그게 이렇게 생겼고, 그러나 반대로 진짜,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생장국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s 성역라고 해요. 음. 실제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 따라 개체수가 늘게 늘는데, 환경경항이 점점, 그 일정하게 점점 유지되는 게 실제 생장구선이고, 음. 그래서 더 거고, 네, 되고, 그 환경 수용력은 아까 말했듯이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실제 생장 곡선이 점점 일정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할수록.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수용력으로 그 일정한 그 구성까지를 환경 수용해 이라고 음. 이런 게그 그 성장, 아니, 때분의 생장 곡선이고 또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돼 있는데, 일단 이런 것이 그 생존하는 그런 구성을 말하는 건데, 그 일단 아이언을 먼저 보면, 처, 처음에 보면 생존 그, 대체 수가 많잖아요.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은 그 초기 사망률이 가장 작은 거죠. 음. 계속 살아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 뒤로 갈수록 그 수명이 늘어갈수록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얘는 초기에는 사망률이 높고 뒤로 갈수록 사망률이 커지는 게이 원형이고, 투형은 음. 그이 그래프가 일정하게 내려잖아요. 오 음.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점점 점점 시간이 지서수 점점 점점 늘어나는 게 수형이고, 쓰리형은 원형과 반대로 그 처음에 초기 사망률은 엄청 그 많은데 그 뒤로 와서 초기 사망률 아니 초기 뒤로 와서 사망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그생 그 생존곡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대부분 아이형 아니 원형이라고 하고 음. 어네 우리 사람은 대부분 원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게 그 거고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는데 첫 번째 가를 뭐라 하냐면 그 발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설에 따라서 아니, 그, 그 나이에 따라서 한 건데 어 여기 일단 여기 놓으신 거에. 해드를 보면 얘는 그 생식 전에 연령, 생식 전에 나이고 얘는 생식 연령 중고, 얘는 생식 후에 연령 중이에요. 그 위에 부분이랑 아래 부분이. 그렇게 따지면 이 얘가 그포도께발전형포도께안전형이라고 하고 해변지기 소태형이라고 하는데. 발전형이, 발전형을 보면 텐니타연령층의 비율이 많잖아요. 그래프로 봐도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점 점 개체수가 밑에가 제일 많으니까 텐니이니 페니타로 당연히 점점 더많을 거잖아요. 제일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고 음. 안전형은 그,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여기 텐니과와 페니타대 연령층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개체수 자체가 안정한다고 해서 그냥 안전형 안정형 그 실험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세태형은 텐니타의 비율이 비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생식전에 1 0년이 적으니까 그래서 개척수가 점점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체크한다고 오늘 체크한 게 음.